다 안해. 아, 그럼. 어,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출님 진짜? 연출님 알려줬어 우리. 아 진짜? 다 구독은? 아 구독해. 어? <웃음> <웃음> 딱 걸렸어. 만 했어. 다딱 걸렸어. <웃음> 이거 한마디만 물어보면 바로 알수 있어. 구독을 아는데 구독을. 너무 연출이 연출이 안 해. 연출님 안한거 같은데? 아, 근데 구독자 현황이 얼마 안 돼서 바로 바로 알수 있거든요. <웃음> 그쵸. 조금 응. 빨리 온것 같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역시, 이번에도. 아니야. 어, 왜지? <웃음> 왜지? <웃음> 그, 우린 뭐, 여기 그, 아니면 못 만나나봐요. 그러면. 그래. 여기. <웃음> 음.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. 어, 감독님. 안녕하세요. 어디 안녕하세요. 오세요? 일단은요. 아, 이따 얘기 드릴까요?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? 어, 예, 저 두시에 연락 드릴게요. 다 <웃음> 나한테 그거부터 물어봐. 그러니까 <웃음>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만났어, 또 만났어. 지금 여기 오면만. <웃음> 여기서밖에 못 만나 우리 <웃음> 감독님 왜또 여기 계세요? <웃음> 아이 속속들이 자꾸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아? <웃음> 세 저녁이요 아니요 응. 저영상 프로그래머 네 아, 제가 둘다얘 뭐야 됐다 둘다영상둘다 그러니까 하면은 그러니까 민하고만하고고 어떻게 지 알았어 내려갈게 장비 왔다 그냥 걸어놔버려. 대화도 녹으 돼요? 네. 어, 큰일 났네. 근데 <목소리> 우리 하디가 아마 하치 에, 하... 하치가 세 세팅도 뭐세팅 마저 해야 돼가지고, 아 기다리면서 잠깐 쉬고 있어요. 안 돼요. 잘 지냈어요? 유튜버님? 아, 유튜버님? 저도 네. 다 보고 났으니까 안 보게 되니까. 다들 그 이후로 매그려 그거 안 봐요. 그래서 아이패드를 해, 차라리. 아이패드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다들 나한테 차라리 아이패드를 해줘서. 아이패드 한 대만 빌려주면 <웃음> 내가 할게 아니, 아이패드를 해줘. 아이패드 사주세요, 피부님. 누가 누가때 사달래? 사장님, 음? 나 유튜브 이거 다 올려도 돼요? 지금 이거? 촬영 중. 아, 아, 아, 뭐, 뭐, 뭐. 계속 찍고 있어요? 네. 아, 이거 진짜 좋더라. 혹시 뭐 오래 노출되는 거 거기 아무도 안 보는데 <웃음> 이거 울으려고 하는 얘기지, 지금? 이게 뭔가? 아, 그럴까. 어. 아이패드 해줘, 그러니까. 아이패드 샀어요! <웃음> 아, 사실 돈이 아이패드 한 달만 빌려줘 한 달만 아무도 안 빌려준대 한달 아, <웃음> 그래서 아냥신고 되고, 백지, 어. 점선지, 모눈종이 아 이렇게 다 되고 이걸로 막 플래너 같은 것도 쓸수 있다고 그러던데 자기가 용지를 할수 있대 아까 연거면 이렇게 이건 뭐 내가 쓰는 사진도 붙여올 수 있고 그게 진짜 편해 나 조만간 내가 벼드로 사게 생겼네. <웃음>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? 그렇게 해서 뭐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크게 수정할 수 있어. 그 옆으로 하는 거. 응. 그리고 이렇게 그 위로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. 그러니까 이걸로는 그건 그건 안, 안 되잖아. 응. 어, 마스크 끝. 어, 맞아. 오늘 오면 중단을 했어요. 해줘야 돼. 응. 내가 과연 브이로그를 어떻게 편집할지 나도 안 해봐서. 어. 모르겠지. 브이로그에 막이 껍데기 찍고 있고. 아, 그럼요 원래 브이로그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<웃음> 그리고 맞아, 저거 뭐지? 스태프 후드도 있는데 어제 받았어? 오늘 오늘 받기로 했어. 나 이거 아직도 붙이고 있는데. 어, 이거 안에 있으면 뭐지? 안 떨어져가지고. 이거 아예 떼지도 않고 붙였네. 뒤에 걸 떼고 여기 딱 붙였잖아 응. 붙이고 나면 얘를 떼야지 그러니까 나 이게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글씨가 자꾸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붙어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거 없잖아 또나 여기 진짜 뜯으려고 했던 한 적이 남아있어 이렇게 응. 처음에 네. 근데 안 떨어지는 거야아 <웃음> 음, <웃음> 되게 뭔가 느낌. 허당이야 스마트한 느낌 있잖아 뭔가 전자 없어.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응? 그런 거 없어 나는 허당이야 허당 <웃음> 허당 임선생 음. <웃음> 그래, 인컬처가 아니라 허당. 맵은 <웃음> 사용할 줄 알지만. 칠을. 줄을... 네.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어떻게, 어, 어, 어떻게 어, 바꿔? 이 이거를 본인이 브이로그를 찍으면. 나를 찍게? 아니 이거 봐. 얘를. 이 과자만 찍고 있는 게 아니라. 아, 상관 없지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. 아 화면을. 응. 여기 놓은 상태에서도. 응. 어. 이거 비싸던데. 어. 신기하다. 와. <웃음> 아이고. 저기 좀 봐. 징글. 너 옛날에 그산거 있잖아. 이렇게 되게. 야, 그거보다 아... 더 신기한 거같아 그게 브이로 응. 그 완전 그 카메라야. 근데 저저 액정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 화면 보이는 게. 야, 내가 아, 아, 그래서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찍어 줘. 아,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그 여자애는 그냥 밥해먹 카페에서 알바하고 집고양이들 키우고 맞아 아하 뭔가 많군 아, 이거 제편님 맥북이다 맥북은? 맥북이에요 고장났어 아 고장나면 아. 아, 고장 여자 넣어도 돼요? <웃음> 맥북은 이거 소피 쏟아가지고 나이 소품인 줄 알았네 지금 다 말라서 혹시 되지 않을까? <웃음> 지금? 켜보면? 응 이랬는데 되면 진짜 대박 아니야? 되면 어, 진짜 대박이거 충전할 소주가 없는데? 이거 있어? 어, 그거... 네, 되면 알려줘요 나 이따 구경하러 와야지 그러면은 뭐지? 킬게 이때 오면 킬게 킬게 찍어야지 자 네. <웃음> 커피 쏟은 맥북 나 이따 올라갔다 올게요 <웃음> 뭔가 이 히든 선물이 있대, movie, the 아 h 야 i d d e n some movie, who don't you? Anya, and the hats, you know, and there, and there, and 한 명씩 이제 할까? 승차적으로 자. 하나, 하나 둘셋 없어 없어? 털어봐 털어봐, 털어봐. 털어봐. <웃음> <웃음> 없어요? 없어, <웃음> 없어, 아니 없는 없어. 거 아니야? 도대체 뭔데? 집은 선물이 이거 아니야? 나한테 빵 찍는 거아니요 우리 그냥 다 까볼래요? 다 까봐 중에 하나 뭐몇개 내가 몇 진짜 무대로 <웃음> 다시 묶어줄게 <못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끝 그럼 그럼 집에 벽식에 넣어요 <웃음> <웃음> 하나 둘 세세 네, 테이가 뭐있시면 진짜 대표. 어? 어 없네. 흔들어봐. 흔들어. 흔래다터어 이제. 없어. 그래 <물에> 나다. <놔둬. 웃음> 어. <웃음> 고마 때면 마스크를 해줘. 네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들어오는데? 들어오는데? <웃음> 대표님 들어오는데? 그, 어. 왜? 그게 뭔데? 그래서 근데 이거 박스에 있었거든요. 창고에서 온 박스에. 그래서 우리 충전해보고 <웃음> 켜지나 한번 보자고. 로그인 한번 해 봐요. 뭘까? 대박. 그래서 이거 열리면 대박이다 완전, 말했는데. 진짜. 아니겠어? 아네 비밀번호 같아. 비밀번호 같려. 그럼 얘는 죽음의 냄 쳤는데 어? 살아난 거야? 그렇죠. 로그인이 못, 못 해. 로그인이 못 해. 어. 이게 무슨 일이지? 어, 켜졌어. 켜졌어. 포맷터 있네, 포맷이 단문 사용자로 열었는데. 쓰면 쓰네. <웃음> 대박. 사용자로 열었더니. 어차피 이거 폼에 새로 해야 돼. 이렇게 이렇게 뜨면은. 근데 지금은 쓰지마나 나 잘했다. 쓰고. 그러니까. 나 완전 잘했다. 아, 이거, 대표님 이거 골로그, 내가, 골로그. 내가 내가 내가 켜보자고 해 켜보자고 해가지고 충전해서 킨 건데. 나 빨리 잘했다고 칭찬해줘. 잘했다. 와! <웃음> 아, 국가에서도 안주는 지원금을 받은 기 그러니까 안주는데 아, <웃음> 내가 지원 내가, 네, 네, 네. 네가 지원해준다, 네가 내가 지원해준다 내가 지원했네 아, 아 맥북 지원하고 간다 내가 지원 맥북하잖 아, <웃음> 아, <웃음>